이튜브성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웃음> 오늘은 2022년 스토커즈 채널 마지막 콜라보 제품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스포일러를 하기도 해서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요. 올해 스토커즈 마지막 콜라보레이션은 우마몽과 함께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과 결도 잘 맞고 구매하신 분들 만족도도 높고 니트의 만듦사도 좋고 니트의 이해도도 높은 브랜드인데요. 근데 알고 보니 우마몽은 25년 니트 생산 전문기업의 브랜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부터 그렇게 제품이 많고 어려운 니트만 만들더라 <웃음> 눈에 띄는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그래서 가격적으로 쉽게 10... 이게좀 다가가기가 힘든 브랜드인 것도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콜라보 제품 제안서를 만들었을 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저희 콜라보 제품을 통해 우마분 가격 진입 장벽을 낮춰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브랜드 측에 무리되는 요구를 하는 건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옷보다는 가격성이 좀 낮은 겨울 시즌 액세서리 목도리로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우마분에서 다양한 원서 샘플들을 공유해주셨는데요. 좋은 원사 많더라고. 캐시미어 100이면 막 목에 타는 느낌이 황홀하고 막 찰. 그렇겠죠. 하지만 가격이 그럼 우마몽 진입 장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아크릴 폴리좀 섞여주면 터치감은 부드러우면서도 가격대를 낮출 수 있겠지만 또 그러면은 우마몽이랑 콜라보를 하는 느낌이 없잖아. 그래서 캐시미어까지는 아니지만 엑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백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선에서 좋은 울, 좋은 가공을 한 담백한 울백을 경험해보셨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도리 디자인에 앞서서 목도리의 부피감, 폭, 길이 이것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이번 FW에는 이 정도 길이감으로 지금 출시가 됐거든요 제생각엔요이 정도 길이나 품 어떠신가 하는데 뭔가 목도리 했을 때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연출 많이 하시는데 저는 네. 반으로 접어서 연출도 가능하고 또 길게 풀어서도 연출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메리 컬렉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렇게, 음. 이렇게 둘러가지고 저는 완전 발목까지 오는 거 발목까지 와가지고 코트 딱 입었을 때 아래쪽에 걸리는 거 그건 너나 좋아하는 거지 아니 콜라보레이션인데 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코디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보통 다들 접어서 반으로 딱 했을 때 진짜 딱 예쁘게 떨어지는 그 정도였어. 너무 또 길고 이러면 안할때 불편해 이거. 막 이렇게 돌돌돌 말하는데 이만해지면 가방에 넣기도 힘들고. 아니 콜라보는 좀 화려하게 하자고. 그리하여 적당히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목도리를 반으로 접어서 끼웠을 때 너무 길지 않도록 목에 얹어줬을때 부피감이 또 무식하게 크지 않도록 그리고 풀어서 연출을 했을 때도 너무 치렁치렁거리지 않을 정도로 한번 정해봤고요 목 두께감, 저희 목이 얇은 매니저님에게도 저희 목이 두꺼운 궁집자님에게도테스팅 하면서 적당한 길이감과 폭을 정해봤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럽게 하지만 우마몽과 함께하는 만큼 우마몽스럽게 또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플한 단색 울백 목도리는 이미 나와있습니다. 뭔가 남달아야지 그래서 사실 제 목표는 뺏기기 싫은 내가 갖고 싶은 목도리였어요. 여친, 남친, 엄마, 아빠한테도 뺏기기 싫은 그런 목도리.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미니멀, 캐주얼, 클래식 룩에도 두루두루 잘 어울렸으면 하는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트라이프 디자인은 목도리가 많이 없더라고 네 여러분들은 망한 1차 샘플을 보고 계십니다 우마봉 <웃음> 디자이너님과 함께 야 이렇게 하면 진짜 기똥차겠다 야 분해나고 이쁘겠다 야심차게 디자인해본 세로 줄무늬 스트라이프 목도리거든요 <웃음>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게 은근 어려운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탁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걸 제 팀원들한테 보여준거지 그랬더니 대한민국! <웃음> 그 외에도 두께감 테스트를 위해서 2합을 써야 될지 실 3합을 써야 될지 고민이 돼서 그것도 한번 테스팅을 해봤습니다. 어 이게 실제로 보기에는 별로 안 달라 보이네 하실 수 있겠지만 만져보시고 감아보시면 확실히 3합이 훨씬 더 도움하고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난 이걸로 할래요. 좀더 비싸긴 하겠지만 괜찮아. 결론적으로 항상 상상과 현실은 다르다. 내가 상상했던 예쁨이 실제로 봤을 때 조금 안 예쁠 수 있다. 큰일 났네. 이거 한번 샘플실 가야겠다 그럼 가서 전공 사여서 한번 직접 떠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학교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1차 샘플이 망했어도 제가 당황하지 않는 이유는 음마몽에는 이렇게 샘플실이 있어요 학교 때 쓰던 기계들이 다 있다고 그래서 직접 좀 수정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샴푸를 보다 보니까 전 이게 좀 니트에 대한 매력인 것 같아요 같은 실을 쓰고 같은 기계에서 짜도 이렇게 짜임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니트의 매력 이거 여러분들한테 좀 느끼게 해드리고 싶고 이걸 포인트 잡아서 디자인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저희 2차 샘플인데요 이렇게 부분 부분 균일하지 않게 들어간 스트라이프 패턴과 자세히 보시면 파트별로 짜임이 다른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심플한 스트라이프 목도리구나 하실 수 있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재미난 거지 샘플 디자인 그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나 테크닉적으로 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디자인이라면 디자인이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간 허리처럼 들어간 거 보이세요? 이게 립 짜임이 들어가서 수축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간 건데 이게 거슬려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두께감도 살짝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컬러감 선택도 해야 돼요 샘플하고 보니까 뭔가 회색 톤온톤 심심하지 않아요? 네 얘가 뭔가 좀 오묘한 느낌 같아. 약간 이상한 구석이 있어서 더 좋은 느낌? 아니야? 아니, 아니 맞아 음, 이렇게 <웃음> 딱두개 아, 보면은 나는 이겨 살것 같아 그치, 그치 네. 뭔가 이거는 약간... 어떻게 말하면 살짝 올드해 보이는 것도 콘보 느낌이 좀는 맞아, 거치. 맞아, 특별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컬러 정해진 걸로 하고 이제 아더 컬러. 네, 어머, 준비하자. 먼저 조금 뽑아보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거는 약간 포인트 컬러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 색깔 네. 골랐었어요. 어머, 너무 잘 맞아. 음. 어, 이렇게 하면은 뭔가 유니크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 부담스럽지 않은 톤 선에서 괜찮을 것 같아. 어, 나는 근데 컬러 보니까 좀 특별한 컬러 하나 넣었으면 어, 좋어 어떤 거? 이런 거? 기획만 열심히 하자.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세 가지 컬러 목도리 제품들이 완성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포인트가 되지만 무난한 컬러웨이로 진짜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우아몽 특유의 우아함, 분해도 갖고 가면서 저희 스토커즈의 발랄함까지, 어? 똥 발랄함까지 가져가는 제품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원했듯 제가 갖고 싶은 목도리가 딱 나왔습니다. <웃음> 무채색 스트라이프에 크림색으로 포인트를 준 목도리는 깔끔 단정한 회사한 룩에 살짝 캐주얼하게 풀어줄 아이템으로 활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퇴근 후 캐주얼한 데이트를 하거나 그럴 때 너무 회사원 느낌을 없애주는 포인트 악세서리 느낌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게 외쳤던 르메르 오레오룩에 얹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노렸습니다 그레이 크림 블랙 스트라이프 목도리가 따뜻하면서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건 저처럼 옷 스타일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 이걸 그냥 목에 툭 걸치고 있으면 힙한 무에도 겨울 시즌 액세서리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네이비 컬러의 목도리는 저희가 일부러 묵직한 톤을 유지한 컬러 팔레트입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코지한 느낌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컬러 아닐까 싶어요 혹은 그레이 계열 아우터 위에 얹어져도 캐주얼하면서 남친 으로잘 어울릴 것 같은 네이비 컬러 묵직한 톤을 유지한 이유는 네이비 컬러감의 코트가 있으시거나 상의를 네이비로 입어주시는 분들 이 목도리는 전체적인 톤을 확 깨지 않으면서 살짝의 경쾌함을 코디해줄 겁니다 어떤 네이비 아우터던 다잘 받아줄 목도리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네이비 목도리와 어느정도 깔맞춤을 해주는 느낌으로 FW 시즌 생지 데님과 매칭을 해주시면 솔직히 상의 아우터 컬러 전혀 문제없어요 마지막은 어린왕자 갬성의 크림 컬러 목도리 스트라이프 배색을 톤온톤 해줘서 브라운 계열 아우터와 찰떡이게끔 만들어봤습니다 생지 데님에 니트 하나 입어줘 코트 속으로 이 포인트 목도리 악세서리 느낌으로 슬쩍슬쩍 펄럭일 때만 보이는 거지 그리고 코트를 딱 벗으면 아따 목도리만 보이는 거지 응, 갖고 싶겠지 스트라이프 이게 꾸러기 느낌의 캐주얼 겨울 코디와도 너무 귀엽게 매칭 되더라고요 스니커즈, 울 팬츠, 브라운 계열 아우터에 따뜻해 보이는 느낌을 강조해주는 크림 컬러 목도리 사실 저는 제 오트밀 트리닝 셋업 룩에 너무 연출하고 싶더라고요 이 크림 컬러 목도리는 귀여운 느낌을 물씬 주는 컬러감이라서 어, 싫지만, 야친 선물용으로도 좋겠다. 자, 저희 스토커즈 우마문 콜라보 목도리는 11월 24일 우마문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마문과 기획해본 만남 이벤트. 목도리를 구매하실 때 현장 수령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현장 수령을 선택하신 선착순 120분에 하나여 목도리를 배송 대신 11월 27일 우마문 더현대 팝업 매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목도리를 드리려고요. 이젠 진짜 커플 목도리다. 여친한테 뺏기지 말고 남친한테 뺏기지 말고 나랑 하는 거다. 콜라보 제품은 판매 당 구매하는 방법, 시간 등의 정보와 다양한 코디들을 영상으로 한번더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